잘발 냄새 나지 않아? u Papu, Papu, Papu, p a 도 u 발도 p 아 p a 미안해. a <웃음> 어. 바프 Papu, p a 바 u Papu, Papu, Papu, 버프? p 프 Papu, Papu, Papu, Papu, Papu, Papu, Papu, Papu, Papu, Papu, p a p <웃음> 약간 바흐 할때그 h 가아 이게 바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 제랄 날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허니버터칩 가장 중요한 건맛 아니겠습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어, 맛있다 생각하는 그 허니버터 향인데 좀매말라 있어요 맛이 그거 먹는 것 같아 땅콩 샌드 달달하네요 아, 안주로 좋아요 허니버터 시즈닝 맛 너무 맛있어 달달하면서도 짠맛도 어느 정도 있고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콩이 아닌가 이게 7,000원 7,000원? 근데 마을한줄 생각하면 합리적이야 생각보다 이게 거의 인간 사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똑딱 하고 있는 거? 맞아 계속 거? 먹죠 허니버터 땅콩 견과류라 해서 먹으면 살 별로 안찔것 같지 음. 이거살 존나 쪄요 이만큼에 아마 80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견과류가 칼로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 저도 다이어트 한다 쉬고 이거 하루에 한개 먹었거든요? 살더 쪘습니다. <웃음> 조심하세요 이거. 허니버터 좋아하면 은 추천드리나 이밥항목 중에서는 아주 맛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군옥수수? 그눅스스? 군옥수수는 진짜 처음 봐.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약간 나나콩같이 생겼네요. 어수스랑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 두렁 맛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어. 엄청 좋아. 향기 100점 만점에 100점.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아우. 야. <웃음> 오! 맛있죠? 네좀 군옥수수 맛이네요 밭두렁이랑 섞은 것 같아요 맛있네 약간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그 스탠드 청소하다가 위태층 청소하는 애들이 위태층 청소하는 애들 그 먼지를 마셨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돌 씹는 느낌이에요 오나 이거 완전 완전 호 다들 제목값을 하는 것 같아요 니값을 아까 허니버터는 허니버터 맛 진짜 제대로 났고 음. 군옥수수 맛은 군옥수수 맛이 진짜 제대로 나요 몇 점? 옥수수는 4.8점 여기서 이제 땅콩 한바 1.8점 저는 3.5점 드릴게요 땅콩. 딱 생각하는 그 맛이다 밭두렁 생각하면 그 맛을 먹고 싶다면 추천 시안 좋은 사람들 비추 와사비 맛맞고 뭐? 아, 저는 와사비 되게 좋아합니다 고추냉이죠 근데 와사비랑 고추냉이랑 한 명이 다르대요 그래서 와사비를 고추냉이로 고쳐 쓰는 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닭도리탕도 막 일본어라고 하잖아요 도리가 닭이라고 한국말이래요 나 아, 그리고 바프의 특이점 하나 알아냈다. 그림 그려져 있는 귀여운 애들있잖아 땅콩. 이 땅콩들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즈닝, 시즈닝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땅콩에 모자가 쓰고 있잖아? 그럼 시즈닝뿐만 아니라 뭘더친는 않더라?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보시고 사시면 돼요. 오, 대박이다. 한번 먹어볼까요? <웃음> 괜찮아? 아이이허헛루숨 짓게 만드는 맛이에요. 어? 야, 왜 이렇게 매워? 와사임맛 땅콩 100% 술한 줘야. 맨정신을 절대 <웃음> 못 먹어. 내가 주량이 한병 반인데, 어, 어. 한네병 까야 돼. <웃음> 난 이거 맛있는데? 고추냉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 완전! 코가 찡한 게 조금 오네요, 저는. 어, 어. 저는 사실 초밥을 많이 먹는 것도, 자주 먹는 것도 이 고추냉이 맛 때문에 되게 많이 찾게 되거든요. 음. 이게 더 중독돼요, 맛이. 음. 이게 겉에 시즐링? 가루가 가루 처리된 거라서 그런지 음. 처음에만 참으면 나중에 뒤에 딱맛이 나긴 하는데 네, 네. 저는 이 와사비를 즐겨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네. 삶이 좋아하면 딱 가능감한 맛을 먹을 수 있는 그 맛. 술안주로 딱인 것 같아요. 얘는 오점 만점에 3 2 점. 저는 마이너스 0 0점 드릴게요. 호불호가 있어서 좀 그렇다. 뱅뱅뱅. 빵빠빵빵네 마늘빵 아몬드입니다. <웃음> 자 마늘빵 아몬드도 모자를 딱히 쓰고 있잖아요. 마늘빵을 쓰고 있죠. 그 마늘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빵이랑 아몬드랑 같이 나오네. 자 마늘빵이 들어있죠. 우와. 우와. 봐. 어, 향기는 그냥 마늘빵이랑 똑같아 음. 일단 마늘빵부터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늘빵 맛입니다 여 네, 근데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거는 마늘빵 막 그대로예요 뚜레쥬르 안 꺼나도 되는 맛입니다 아그인정 아몬드도? 아, 아몬드가 진짜 맛있어요 갈릭버터라생각하면 돼. 전 진짜 마늘맨이라서 마늘 너무 좋아하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할 말을 까먹게 하는 맛이요 저처럼 심심한 맛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너무 자극적이어서 많이는 안 들어가요 난 너무 좋은데? 간식으로? 이 마늘빵보다 아몬드의 겉에 있는 그 가루의 맛이 이빵 맛보다 강해서 맛있네요 마늘빵, 아몬드는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3.5.8 아오 3.58 정도인데요 <웃음> 3.5.8은 뭐죠? 네, 3.58 정도 네? 떡볶이 맛 아몬드와 <웃음> 야 어떻게 떡볶이 맛 아몬드가 나오지? 아니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 맛을? 상상이 안 되는데 약간 그 맛일 것 같아 신당동 떡볶이 과자 알지? 그런 소스가 좀 가미되어 지음 않을까 이거 좀 기대된다 떡볶이 맛 아몬드 모양을 보고 든 생각이 있어요 그냥 자라다 만 고구마 느낌? <웃음> 자 먹어봅시다 네, 매콤해요. 이거 가루가 뿌셔뿌셔 떡볶이 맛. 어. 맞아 맞아 맞아. 와 뿌셔뿌셔 오랜만에 먹고 싶어지는 맛이다. 와, 우리가 신전떡볶이 너만을 시키면 이런 맛이에요. 신전떡볶이 카레만 거잖아요그맛입니다 매우면서 맛은 확실히 떡볶이랑 맛이 난다. 근데 씹으니까 고소해서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떡볶이 좋아하시는 신문자님이시라면 추천할만해요. 5점 만점에 4점 드립니다. 떡볶이처럼의 그런 흉내를 잘낸 맛이기 음. 때문에 맛있어요. 저는 3.3점 저는 3점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웃음> 우와! 티라미스 맛 아몬드 <웃음> 방금 리액션 <이거> 뭐지? <좀> <웃음> <웃음> 아니! 이제는 하다 하다 티라미스 맛 아몬드까지 나와서 이거 기가 막히네요 <웃음> 어, 진짜 진짜 신박하다 드디어 모자로 쓴 애가 나왔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모자잖아 이거 어딜 봐서 모자야 맞죠? 모자네 <웃음> 얘를 까볼게요 이렇게 아래 존나 커요 <웃음> 아 그러네 진짜 티라미수같이 생겼네? 가루에 퐁당 빠졌다가 나온 느낌이랄까? 맞아, 맞아. 드셔보세요. 뭐 쓰고 있어요. 맞죠? 진짜 존맛. 처음으로 두개 먹습니다. 일단 너무 어. 맛있다. 굉장히 부드러운 아몬드예요. 와 이건 좀 반전이다. 이건 음. 좀 충격이다. 약간 고등래퍼3에서 이영진님이 처음 레벨 을 뱉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반전의 반전. 완전 혁신적이야. 와 너무 혁신적이고, 와 너무 맛있고. 그 안에 그 폭신폭신한 그 티라미수의 느낌에 딱 씹히는 아몬드의 맛이 있으니까. 우와. 너무 맛있어요.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집갈때 마트에서 아. 내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맛몇개 사가야겠다. 어, 그니까, 그니까. 응, 응. 완전 괜찮은데? 맛있다. 굉장히 달아요. 이빨이 썩어가는 맛이야 다섯 개 이상 먹지 못하겠어. 술안주보단 간식같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티라미수는 치즈 맛이랑 카카오 가루 맛으로 먹거든요? 아... 음... 그렇죠? 근데 카카오 가루 맛이 거의 안 나고요 치즈 맛은 좀 진하긴 한데 꾸덕꾸덕하진 않아요 얘한테 뭘바해요 지금? <웃음>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5점 만점에 저 4.9점 근데 마늘빵보다는 못하네요? 마늘빵 워낙 좋아가지고 어, 저는 이거 좀 충격이어서 앞으로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겠어도 4.4 시라미슈 맛을 정말 잘 구현했어요 따단 따단 카라멜 솔티드 땅콩 앤 프레첼 근데 비율이 프레첼이 훨씬 많은데요? 진짜 프레첼밖에 안 보이는데? 어. 아 프레첼! 아 프레첼 귀여워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다 흑임자 맛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다, 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방금 먹었는데 방금 까먹었어, 맛을. 난 카라멜 솔티드라고 해서 짜고, 단걸 음. 기대했는데요. 맛이 생각보다 조금 심심한데. 어? 난 진짜? 프레첼은 엄청 심심한데. 땅콩은 짜죠? 땅콩은 짜요. 아우 질려. 짠게 오래가네.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맛이 없냐면, 프레첼 이좀 바삭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는. 바삭하지가 않아요, 일단 1번. 그리고 2번, 좀 느끼해요. 프레첼은 근데 발냄새 나서. <웃음> 원래 발냄새가 나서 약간 발냄새 그래? 덜 나요. 원래 발냄새가 난다고? 프레첼 발냄새 나지 않아? 난 발냄새 나는 과자라고 매일 얘기 봐봐, 어려워요. 발아 진짜 미안해 <웃음> 어, 비교해보자. 어? 내 거랑 비교할래 그럼? 그래. 아니 매니큐 이 칠했어? 왜 감시가 까네? 아니 매니큐 안 칠했어. 벗겨줄까? 진심 냄새 나니까 내려주라 그래 응. 캬라멜이 약간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자꾸 붙어요 교정기를 낀 사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많이 눅눅하고 약간 붙네요 자 점수를 매긴 다음에 아이점 할래 이점제 취향은 완전 아니에요 저도 이빨이낀것 때문에 좀 많이 할수만감안 했는데도 저는 한3 2이 정도? 이거 뭐야! 제주 말차 아몬드래 뭐야 이거? 어우, 비주얼 진짜 강렬한데요 이거? <웃음> 와 이건 진짜 100% 맛있어요 약간 아까 어, 트래미쉬와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나왔어요 안에 되게 폭신폭신할 것 같은 느낌? 자 얘도 이게 썼죠 뭘 음. 이번엔 좀 특별하게 먹어봐야겠다 이거 가루인데 아! 아 <웃음> 내가 아니라고 했지! <웃음> 아 아파! 어우 딱딱하네 아, 곱게 먹겠습니다 <웃음> 아. 난 말차 좋아해서 나 어, 싫어해 아, 저는 근데 말차로 만든 게맛이냐면요 예. 계란 껍질 향이 나요 삶은 계란 까다가 껍질에 붙어있는 껍질 내면서 맡아보세요 말차랑 똑같아요 그냥 녹차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게 향이 나고 아, 녹차는 좋아해 그런 향이 안 나거든 어! 어! 맛있는데? 어우 어, 너무 맛있어 티라미슈랑 식감은 같은데 맛이 선 넘었네 그냥 아까 그 티라미스 아몬드에서 가루가 그냥 말차 맛이에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최악이었거든? 음. 주진는맛있다 느끼잖아. 역대급 호불호. 두번 다시 먹기 싫은 맛. 먹으면 소개팅. <웃음> 아, 소개팅은 영혼도 팔수 있어 난. 내몸 하나 파칠 준비가 돼 있어. 말차는 뭘게요? 녹차랑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같아요. 왜요? 녹차랑 갈면 알차예요 아, 왜? 잘라라 <웃음> 여기까지 나갑니다. 와, 했다. 이걸 좀 표현해내네. 와 어, 전 맛있어요. 저는 바로 점수 가도 될것 같아요. 1점이요 이거 4.4.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저 3.5야. 제가 제주말차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봐요. <웃음> 내가 볼때 너는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단거 되게 좋아하는 너무 쓰다. 너 먹어. 퀸큰맛 <목소리> 아몬드. 달달함의 끝판왕이죠. 대놓고 발라져 있어요. 돌 같다, 돌. 화강암같이 생겼는데? 현무것 같다, 현무함.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쿠키 앤 크림의 맛 질감이 진짜 쿠키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 부스럭부스럭 음. 부스럭 그래도 이렇죠? 응 음. 제가 단건 많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전혀 아몬드 맛이 안 느껴져요 쿠앵크 맛이 너무 강렬해서 다 묻혀 근데 이런 걸 되게 잘한다 아몬드를 안에 넣었을 때그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웰메이드예요 몇 점? 3점 3.8 무난하다 호불호 별로 없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것도 간식 느낌? 할말 없음 그냥 쿠키 앤 크림 맛이 모터 샌드까망색그맛오레오까진 아니에요 <웃음> 오레오까진 아니에요 자청양 마요 아몬드 와. 마요를 어떻게 살리지? 마요네즈의 맛을? 상상이 안 가는데? 청양이랑 마요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마른 안주에다가 많이 찍어 먹거든요 응. 진짜 이만한 게 없어서 약간 그래서 포장마차로 해놨나 봐요 맛보기 전에 사실 냄새가 너무 궁금해요 <웃음> 잠깐만 <웃음> 어, 냄새가 뭐야, 이거? <목소리> 잠깐만. 와, 향이, 향이 올라오네요? <목소리> 향 완전 코끝을 확 찔러요. 고창용 고추 맛이 그냥. 내 콧구멍에 지금 꽂아놓은 것 같아. 꽂아놔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와, 진짜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웨이메이드다. 아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잡지? 나얘 4.8. 느끼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아. 술안주로도 괜찮아. 깔끔해. 도주 진짜 끌리는 맛이에요, 이거. 야, 이건 모든 아재들, 아짐매들 저희 펍에 왔었던 맥주집에 왔었던 사람들은 진짜 열광할 맛입니다. 진짜로? 완전 고현잘잘해 놨고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맛있는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한번사 먹으면 안세요청양마요가왜 아몬드랑? 라고 생각하겠지만 먹어보면 맛있어요. 강추! 정보 쪽으로 4.4점 드립니다. 아, 저는 감히 이런 표현 드리고 싶었는데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니, 여기서 그냥 술집 차려가지고 아몬드 안주만 했는데 맛만 다르게 해도 장사 잘될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웃음> 유진이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그만큼 맛있어요. 지금 같은 아몬드를 먹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웃음> 같은 아몬드를 먹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음> 영혼 <영장> 좀 담아주세요. <웃음> 네. 갖다 놔요. 그냥 네. <웃음> 아, 진짜 있어. Only you, 밋트 초코, 제 사랑입니다. 메인 보우 샤베트 아무도 없나요? 그냥 민초가 보니까 화가 나요. 벌써 일단 벌써부터 싸가지 없습니다. 그냥 색깔부터 모양도 봐요. 예쁘지 않아. 이거 어렸을 때 우리 먹었던 공룡알 초콜릿 같아요. 썩은 메추리알같이 생겼어 아, 벌써 아무도가 불쌍해 벌써 와. 아니 민트가 초코랑 같이 있으니까 초코랑 같은 급이 되라고해저 민트는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민트 초코가 쓰려면 지금 딱아 9개거든? 가위가위보 에서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하자 안 되면 증거 가위가위보! <웃음> <웃음> 잠깐만요 먹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먹을게 나머지 다털어다 와, 돌아가신 할아버지 보고 왔어. 진짜로, 진짜 취향 맛이야. 이건, 이거는 진짜 취향 맛이야. 맛없는 민초예요. 민트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을 때더 싫어하지 마시긴 해요. 왜냐면, 그 민트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취향냄새가 그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향이 더 세요. 완전 바카사탕이네요. 민트초코가 아니에요. 이건 민트초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페륜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바프, 잘한다, 잘한다, 맛있다, 맛있다 해주니까 막 나가네? 너가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도 민초단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바카사탕 맛이 더 강해. 요 완전 바카사탕 같아요. 민, 어디가 이게 민트초코야? 좀 아쉽네요. 민초, 저는. 민초, 0.5점이야. <웃음> 뭐 실억이냐? <웃음> 아 나, 나도 근데 좀 안타까웠어. 나 1점 줄 거야. 음.. 우와! 진짜 내가 말했던 그대로가 일어났어. 우와! 진짜 흑임자가 있었어. 흑임자! 아니 너무 이렇게 과민반응하지 마세요. 흑임자단도 있어요. 전 흑임자가 싫어요. 반 흑임자단도 있어요. 아 근데 막.. <웃음> 오버 안 한다고 막 했으면서.. 너무 싫어. 꼴넘어 싫어 진짜. 흑임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웃음> 그 쿠앤크랑 비슷한 맛인데 좀더 고소해. 고소해 고소를 더했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깨강점 알죠? 그 검은색 그 맛이. 이것도 푹신푹신한 느낌이 어. 있고 끝에. 나이 푹신푹신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흑인자도5 1점에4 4아 너무 맛있어요. 저 4점 드립니다. 뭐 그냥 깨 달달한 깨 맛. 이게 흑인자예요 어, 때공동 네. 무슨! 마늘빵 아몬드랑 군옥수수맛 땅콩. 사람들한테 크게 호불호가 갈릴 맛도 아니고, 맛도 괜찮았어요. 1등 마늘빵. 1등 청양마요. 청양마요 아몬드와 군옥수수맛 땅콩. 나는 티라미수 맛은 되게 폭신폭신하고 초콜릿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고, 음. 마늘빵 아몬드는 빵도 먹고, 마늘맛 나는 짠 아몬드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 근데 음. 이것도 좋아요, 군옥수수맛. 내 사랑 콤팡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음, 저거 넘보지 마세요. <웃음> 아, 워스트는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음, 너 뭐, 나도 인정. 민트 초코로 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민초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바카사탕에다가 위에다가 시즈닝 해놓은 느낌이에요. 버프 웰메이드. 아, 진짜 존경합니다. 이렇게 맛 표현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박수를 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맛들을 개발했다는 거에두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 그죠, 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왜 아몬드 회사가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했는지, 그걸 잘알수 있는. 그런 리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 가서 또 사먹을 만큼 맛있었어요. 전제돈 주고는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저도요. 친구 안녕. 집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 타다 안녕! 그래. 홍차는 뭘까요? 어? 아 적당히 좀 하세요. 동태 대구. 뭐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홍차는 녹차를 숙성시키면 홍차예요. 그래. 동태. 이걸 모르는 뭐야? 사람이 많아요. 아.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사 상식선이에요. 대화를 할줄 알아야 되겠죠? 어, 너 홍차 마셔? 응나 홍차 마셔. 너뭐 홍차가 뭔지 알아? 홍차 아니야?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몰라하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아니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돼? 라고 하면. 넌 알만한 인자니까. 아.